메모장에서 기존의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열기, C드라이브에 html, e 스트 h t m l 이죠 텍스트 문서를 모든 파일로 변경해 주시고 e 스트 h t m l 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오늘은 앵커 태그를 해보겠습니다. 하이퍼링크 a 태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a 태그를 이용해서 하이퍼링크를 걸수 있습니다 바디에첫 번째 하이퍼링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터 a 한칸 띄우시고 a 태그는 하이퍼링크를 걸수 있기 때문에 h REF를 적어주시고 는 쌍따옴표 인터넷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닫아주시고 하이퍼링크에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반가우 컴퓨터 바로가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A 태그를 닫아주겠습니다. 줄을 바꾸기 위해서 BR을 해주겠습니다. 파일 저장 test.html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a 태그가 바로 이 부분이죠 방과후 컴퓨터 바로 가기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하이퍼링크가 동작하면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뒤로 가게 해주시고, 이제 한 페이지 내에서 하이퍼링크 거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한 페이지로 제목 태그와 제목 태그 2가 나오지만, 만약에 제목 태그가 한 페이지를 지나서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하이퍼링크가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본문의 P 태그를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컨트롤 V로 붙여 넣겠습니다. 파일 저장을 해주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제목 태그의 아래쪽에 제목 태그 2가 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제목 태그 2로 바로 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a 태그와 출 바꾸기 사이에 다시 a 태그를 넣어 주겠습니다. href는 쌍 따옴표를 하시고 id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id는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의 글자는 제목 태그 2 바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a 태그를 닫아주시고 제목 태그 2에 하이퍼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i d 를 적어주겠습니다. i d 디는 페이지 2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페이지 2를 찾아가기 때문에 페이지 2로 찾아오게 됩니다. 파일 저장, 새로 고침 해주시고 제목 태그 2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제목 태그 2로 이동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페이지 2라고 그냥 적으시면 안되고 앞에 샵을 하나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샵을 적어 주셔야 아이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파일 저장 새로 고침해 주시고 제목 태그 2 바로 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샵을 넣었기 때문에 아이디 페이지 2를 바로 찾아오죠 이제 제목 태그 2에서는 다시 최상단의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는 태그를 만들어두면 왔다 갔다 할때 편하겠죠. 그래서 제목 태그 2위에 바로가기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 태그 href는 아이디를 쓸 거기 때문에 쌍따옴표 샵을 적어 주셔야 되죠 그리고 페이지 1 쌍따옴표 닫아 주시고 최상단으로 바로가기 하겠습니다 a 태그를 닫아 주시고 br로 줄을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이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h1의 아이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이디는 페이지 1 파일 저장해 주시고 새로 고침하시고 제목 태그 의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제목 태그 2로 오게 되고, 최상단으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최상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동할 때, 이동 위치가 최상단이 아니라 h1으로 이동하는 게 싫다면, a 태그에 바로 id를 주셔도 됩니다. id 페이지 1을 컨트롤 X로 잘라내시고 A 태그에 컨트롤 V 한칸 띄우시고 파일 저장 새로 고침 이 태그로 갔다가 이 태그에서 최상단을 누르시면 이제 최상단으로 한 번에 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이는 태그마다 아이디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떤 태그든지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목 태그 2 바로 가기에서 위로 이동해야 최상단 바로 가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이디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블럭을 씌워서 Ctrl-X A 태그 뒤에 Ctrl V 해주시면 이제 A 태그니까 여기로 바로 이동이 되겠죠. 파일 저장, 새로 고침, 최상단으로 바로 가기 이제 제목 태그 의 바로 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최상단 바로 가기부터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 태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와 아이디를 이용해서 현재 웹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배워봤습니다. 아이디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앞에 샵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방가우 컴퓨터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